실제로 심쿵했다. 최시원 하트 이다희 20년 절친에서 연인으로 비주얼 커플 탄생. 비주얼 커플 최시원 이다희의 단짠단짠 로코가 찾아온다. 5일 이너 새 수목 드라마 '얼어죽을 연했다위' 제작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행사에는 배우 이다희, 최시원과 최규식 감독이 참석했다. '얼어죽을 연했다위'는 20년 절친 여름, 이다희 분, 과제훈, 최시원 분, 이 연애 리얼리티 쇼 PD와 출연자로 만나 뜻밖의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는 현실 생존 로맨스 최규식 감독은 연애와 담을 쌓고 있는 시청자들이 있다면 다시 연애 세포가 될수 있는 셀렘 가득한 드라마라고 소개했다 이어 드라마 안에 리얼리티 예능이 있다 요새 리얼리티 연애 예능이 대세라 그걸 보는 게또 하나의 관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드라마 속 사랑의 왕국 리얼리티 예능을 위해 나는 솔로 현장에 찾아가기도 했다고 최 pd는 견학을 가서 pd 인터뷰도 하고 스케치도 했는데 신선하더라 리얼리티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하려고 했다며 사랑의 왕국 메인 pd는 집요하고 시청률을 올리려는 인물이다 강하고 독한 예능이라고 밝혔다 이다희는 일도 사랑도 제대로 풀리는 것 하나 없는 예능국 10년차 pd 구여름 역을 맡았다 이다희는 대사들이 입에 착착 붙는 느낌이 들었다 30대 후반인 여자로서 내가 공감하는 부분들을 느끼다 보니 내 이야기 같았다 또 재훈이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대리만족도 느꼈다 곧출연 이유를 밝혔다 전작들에서 차도녀 캐릭터를 연기해왔던 이다희는 이번 작품에서는 시청률 폭망 pd를 맡아 새로운 연기 변신을 꾀했다. 이다희는 전작보다는 친근함 느낌이다. 옆에 있을 것 같은 친구이자 언니라며 전작들에서 연기한 캐릭터가 차갑고 꼿꼿한 느낌이었다면 여름이는 활동적이다. 실제 성격과 비슷한 부분도 많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캐릭터의 매력에 대해서는 뭐든 일에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외형적으로 준비한 것에 대해 묻자 이다희는 기존의 오피스룩에서 벗어난 라이브한 스타일링의 포인트를 주고 싶었다. 색감을 많이 활용해서 보는 재미를 더했다. 긴 생머리를 고수하다가 머리도 잘랐다고 밝혔다. 최시원은 일도 사랑도 시큰둥한 성형외과 페이닥터 박재훈으로 분한다. 최시원은 시나리오가 너무 재미있었고 공감이 많이 됐다.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도 신선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했다. 몇 당시 이다희 씨가 다른 작품을 촬영 중이라 일정을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려서라도 이다희와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체 불가의 존재였다. 고 강조했다. S M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아이니 민호 동방신기 윤호윤호와 함께 열정 3대장으로 불리는 최시원. 삶의 의욕이 없는 캐릭터에 공감이 가냐고 묻자 그는 힘든 일이나 아픈 일이 있었을 때 마주하는 태도는 나와 다르지만 사랑을 마주하는 태도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시원은 처음에는 제목이 가재 상태였다. 감독님이 처음에는 맥주와 땅콩 어떠냐고 하더라. 듣자마자 바로 그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고해 웃음을 자아냈다. 실제로 여사친과 사랑의 감정이 싹트는 내용에 공감하냐고 묻자 최시원은 여사친이 많지 않은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칭한 친구가 있다 감정이 없었냐고 많이들 물어본다 그런데 단언컨대 단한 번도 없었다 서로가 없었던 이유가 서로의 이성 타입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20년 넘게 감사하게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 고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아니지 않을까 싶다 맞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곧 덧붙였다 서로가 뽑는 심쿵 포인트에 대해 최시원은 친구로만 바라보다가 사랑의 감정을 알게 됐을 찰란하며 설렘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거다 천하무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희는 1회 마지막 엔딩이라고 자신했다 얼어 죽을 연했다위는 5일 오후 9시 첫방송된다